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 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의 꿀팁을 한가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네이버 지도인데요. 네이버 지도가 어떻게 좋은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지도를 검색한 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열기를 누르세요. 시작하기를 누르고 허용을 누릅니다 알림 수신 동의 에 동의를 하거나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도 상단에 음식점, 카페, 주유소, 편의점 내주변의 편의시설을 클릭만으로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내비게이션을 누르시면 바로 내비게이션이 켜지고 원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시면 오늘의 픽이라고 주변에 맛집을 소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는 맛집을 선택한 다음에 즐겨찾기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맛집을 클릭해서 내비게이션을 바로 키면은 선택한 맛집을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원하는 곳을 입력하고 클릭하시면은 찾는 곳이 바로 나옵니다 거리뷰를 실행하면은 거리를 실제 간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주변을 살필 수도 있고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확대를 시킬수도 있습니다. 확대를 했더니 상가 전화번호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네요. 우측의 상단에 네모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cctv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cctv 선택 후 지도를 축소해 보겠습니다. 축소해서 보면 전국의 cctv 위치가 나오고요. 보고자 하는 cctv를 클릭하면은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확인할수도 있고요그 지역의 날씨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제주도 날씨와 교통상황은 확인이 안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